네 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대륙의 명품을 찾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짜잔 이거 뭐 같아요? 청소기. 청소기 이런 거 집에 하나 있나요? 음 똑같은 거는 없죠. 어디 서 차이도 있어요? 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근데 만족하게 잘 쓰고 있나요? 차에 건 먼지가 쌓이고 있죠 왜요? 왜안 써요? 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응. 빨아들이는 힘이 약한 건가?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찾은 물건인데 일단 디자인 차량용 청소기거든요 디자인 어때요? 아우 예쁘네요 이 정도면 괜찮죠? 네. 근데 흡입력이 웬만한 가정용 청소기 있지 220V 개만큼 가요 어?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 보면 보통 차량용 청소기 보면 플라스틱 제품이잖아. 네. 그래서 조금 쓰다 보면 먼지도 많이 안고 스크래치도 나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알루미늄 합금 CNC로 딴 거예요. 그래서 뭐 웬만큼 굴려도 그렇게 때가 타거나 스크래치가 나지 않아요. 좀 고급스럽죠.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국은 싸구려 물건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은 상당히 어디 내놔도 끌리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도 괜찮고 마감도 좋아요 그리고 크기도 이런 걸 분해해가지고 넣으면 자동차 조수석 서랍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충전 같은 경우는 여기 USB-C 타입 네. 집에 굴러다니는 그 핸드폰 충전기 많죠 C타입 네. 그거 아무거나 꽂으면 충전이 돼요 음 그리고 이 제품에는 1 2 v 트 배터리가 5V가 아니야 12V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요. 약 2A. 완충하는데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제품이 단점이 있어요. 출력이 120W거든? 네. 너무 세가지고 최강으로 2단으로 놓고 쓰면 10분밖에 안 돌아가. 거의 드론이야. 드론이 출력이 세니까 8분, 10분밖에 못 날잖아요. 또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흡입량이 너무 세니까 뒤로 나오는 바람 있지. 이게 너무 세 네. 그래가지고 잘 피해야 되더라고 그리고 또고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여기 먼지통이에요 먼지통은 100ml고요 네. 톡 하면 열리고요 열리고 그냥 청소하기도 쉽고 그리고 오래 쓰다보면 이 안에 이물질 많이 끼잖아요 네. 그럴 땐 완전히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분해를 하면 물청소도 가능해요 헤파필터도 요새는 청소에 장착되는 건 물청소가 되는 헤파필터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그 부분은 의문이 있어요. 헤파필터라는 게 물청소를 하면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된다고는 해요. 그래도 이걸로 공기정화하 있을 건 아니니까 약간 헤파필터 성능이 떨어져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공기를 정화해가지고 내가 숨쉴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흡입력이 센지 이거는 피클링 스파이스라는 거예요. 죽은 벌레 무게 정도 되겠네. 이걸 한번 빨아볼게요. 아, 이 미러 헤이요이 아, 정도 이 위로 해도 충분히 빨고요두 번째, 요거는 가벼운 거고 무거운 거 도전해 봅시다. 쌀알보다 무거운 걸로 준비해 왔어요. 이건 뭐냐면 렌틸콩이에요. 일단, 2단 음 이렇게? 오. <웃음> 1단으로 했어요. 이렇게 됐어. <웃음> 네, 비울 때는 한번 눌러가지고 열어주고 털어내면 비워집니다. 심플하네요. 심플해요. 이번에는 이거 가보자. 네, 6mm 나사입니다. 6mm 스탠나사. 될까? 어... <웃음> 네. 6mm 스탠나사 충분히 어... 되고요 그다음에 최강의 난이도가 있어 아... <웃음> 500원짜리 놀까 <놓을까> 말까 <웃음> 500원짜리 도전해봐요 500원짜리? 여기 가까울수록 500원이에요 어때요? 빨아들이는 힘될줄 아, 알고 한 거예요 이번에는 좀 다른 장난을 쳐봅시다 자, 이거는 파란 잉크를 물에 풀었고요 이거는 지름이 10cm짜리 아크릴 원기둥입니다 이 원기둥에는 물이 얼마큼 들어가냐면 그,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 하나요? 아, 3.14 곱하기, 아. 파이 곱하기, 아. 알 제곱. 그 <웃음> 어쨌든, 7.8kg 정도의 물이 들어가요. 어. 예. 요거를 한번 빨아들여 볼게요. 예. 요거 한 번, 물을 빨아들여 볼게요. 계속 망가져가지고, 쿠킹 랩으로 좀 보강을 했습니다. 오! 자 이제 해볼게요. 일 단으로 한 거예요. 1단이요? 네. 처음에 일 단했던 거예요. 네, 2 단으로 하니까 너무 세 가지고 2 단으로 한번 해볼까? 잠깐만. 두 번째 제품, 요거는 바로 욕실 청소기예요 요새 조그맣게 손으로 잡고 욕실 청소하는거 많이 있잖아요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거랑 비슷한 제품인데 사실 이 제품을 저희 상점에 올린 건 1년이 넘었어요 1년 동안 이거 몇개 팔았을까 우리? 어? <웃음> 한국 최저가로 올렸는데 <웃음> 아, 네. 몇개 팔았을까? 엄청 어, 적을 것 같아요 다섯 개 미만 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한번 잃어버리고 네. 방치하던 제품이었었는데 다시 끄집고 가지고 나왔어요. 이걸 왜 가지고 팔리지도 않는 욕실 청소기를 왜 가지고 나왔는지 알아요? 어, 왜까요 아까 그 진공 청소기 있지. 예. 그 회사랑 이거 만드는 회사랑 같은 회사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진공 청소기 다시 도전해 보는 김에 같은 회사 제품 한번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거는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거 흔한 욕실 청소기고요 성능은 괜찮아요 1단이고 2단 이런 식으로 닦아주면 되겠죠 꺼지고 그리고 이 제품은 한 3시간 충전해가지고 욕실을 40분 정도는 청소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품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손으로 하는 건 쭈그리고 앉아서 해야 되잖아 얘는 이걸 끼우면 이만큼 길어져. 그래서 가지고 욕실을 청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브러시라고나 브러시도 종류가 한네 종류 돼요. 근데 제가 욕실 청소 전문가 아니라서 어느 상황에 이런 걸 쓰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는 물에 잠겨도 방수가 돼요. 이 관절까지 어디까지 되더라 이게? 아마 관절까지는 물에 잠겨도 아마 방수가 될 거예요. 1년 전에 저희가 올렸는데 정말 다섯 개도 못판 제품 요거는 진공청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환을 시켜봤습니다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오늘 진공청소기랑 촬영용 진공청소기죠 욕실청소기 가지고 나왔는데 주부로서 어떤 제품에 더 눈길이 가나요? 진공 차량용 청소기 앞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